자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팀버본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예전에 그 일부 사람들한테 알파 테스트로 제공이 됐었는데 스팀에서 공식적으로 베타 테스트 제공이 됩니다 뭐 리액세스는 아니고 자, 데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리버 종족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지금 데모 버전이기 때문에 그데모리아 종족 얘들밖에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 튜토리얼 오른쪽에 있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놀고 있다고? 어 걱정마 내가 일 시켜줄게 자 일단 로그 파일하고 로그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 있죠 자이 아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만들고 길도 연결하고 자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나무를 배라고 되어있어요. 그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되겠죠. 자, 쭉 선택합시다. 일단. 됐어.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나서 저 빌더들이 지금 아무 일도 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고용을 해가지고 빨리 작업을 하게끔 지시를 내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워터펌프하고 게더업 플래그라고 있어요 게더 어, 플래그 이거는 뭐 대부분 짐작에 가실 거예요. 이런 게임 많이 하셨으면. 자, 먹는 거 수집하는 건물이죠. 자, 여기까지 진출해서 자, 푸드 쪽으로 간 다음에 게더 플래그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 있죠. 이쪽 라인. 이쪽 라인으로 가 가지고 물을 좀 만들어 줄게요. 워터 펌프. 이 아이를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짓고 길도 연결합시다 어떻게 연결하는게 좋을까 일단 나무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어, 이런식으로 짓는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지금 먹는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짓도록 지시 내립시다 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그 지금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 포레스터가 필요하구나 어, 지금 포레스터가 없으니까 일단 기다리죠 뭐 여기 캐라고 지시 내렸으니까 좀 기다리고 이것도 먼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지시 내립시다 자 만들기 시작하고 있죠 자 됐어요 하나만 더 제공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워터 탱크를 만들어달라고 언급이 되는데이 워터 탱크 어디다 만든지, 그 어디다 만든 게 좋을지 좀 고민해봅시다. 자, 이거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지어도 되긴 한데, 좀 애매모하네요. 음.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 그리고 그래, 일단 이렇게 지읍시다. 여기다 하나 지을게요. 여기다 하나 짓고. 모자란 건 이쪽에 짓고, 그 다음에 펌프 모자라면 여기다 짓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얘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풀떼기 위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나중에 나무가 좀 생기면 그때 좀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만들어주자. 그리고, 이래야지 이거 어디 갔니? 일자리가 부족하진 않을 텐데만, 이제. 아, 이제 물 만들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그물 저장을 시켜야 돼, 빠르게. 됐죠? 됐고. 자, 컨티뉴. 길도 만들었고. 끝이라고? 에헤, 이런 이거 넣어. 이런 게 어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봅시다. 여기서 먹을 거를 좀 챙기고 있긴 한데 모자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농장을 좀 만들긴 해야 돼요. 자, 파마우스 한번 만들어봅시다. 파마우스 만들고 자, 이렇게 지정을 해놓을게요. 이게 있어야지만 저희가 뭐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챙길 수 있게 돼요. 일단 밭을 좀 최대한 크게 만듭시다. 여기까지 만들게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 만들고 난 후에 집을 만듭시다 집이 있어야지 애들이 애들을 낳다 보니까 나 집을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아, 잘 시간입니다 여러분 빨리 주무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농.. 그.. 농장이 만들어지면 바로 감자를 심을 거예요 자만들어졌고 3을 지령합시다. 두명 고용해서 나는 플랜팅에 집중을 하고 감자를 심을거에요. 자 이렇게 지시를 내려볼게요. 그리고난 후에 집을 하나씩 하나씩 만듭시다. 하우스 음자이 집은 위쪽에다 지을게요. 위쪽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짚고 를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 완성되면 또 하나씩 하나씩 만들도록 할게요 예, 집이 있어야 지 애들을 낳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없니 이쪽에 고용을 합시다 예, 감자 빠르게 심어야 돼요 우리 됐고 자 집이 만들어졌으면 좀 안락한 포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어, 좀더 나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지읍시다. 자 빠르게 지어주시고 너네도 이거 있어야지만 잠을 잘수 있어 이쪽에다. 자 그리고 어느새 이렇게 많이 심었네요. 이러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자라는 속도가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바닥 나기 전에 자라긴 해야 돼요 자 빨리 만들고 됐죠 일단은 집을 4개까지만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 연결하고 자 완성이 됐어요 이제 다른 것도 하나 더 지어줘야겠죠 자 만약에 대비해서 하나만 더지시다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짓고 여기다 길을 연결합시다 이렇게 오잇 됐어요 누군가는 분갈 하겠지 음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있는데 음.. 뭐가 좋을까요? 일단 이포레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주변에 나무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다 연구 기지를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사이언스 자이 건물이 있는데 여기다 지울게요 여기다 지읍시다 다 이쪽에다 지으면 행복해지겠지? 자 여기다 짓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이 파마우스도 더지게요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거캐낸 데도 속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인구수 증가가 필요하긴 해요 잠깐만 자 이쪽에 탱크가 모자라죠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빨리 아이를 낳아 가지고 인구수를 좀 채워 줬으면 좋겠어요 나질거예요 애들이. 자 4포인트가 됐답니다 뭔지 볼게요 안락함 그래요 이거가지고 뭘할수 있는지 볼까요 데모랍니다 그래요 데모니까 뭐음 그럴 수도 있죠 뭐 정식 버전이나 얼리 액세스 나왔을 때 어떤 보상이 주어진지 그건 나중에 한번 볼게요 자 감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아직 44%죠. 너무 오래 걸리죠. 기다리고 일단 이거 만든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게 있어. 아 여기도 캐자 이거. 자 벌목을 하고 길을 여기까지 연결시킨 다음에 이쪽도 벌목을 시킬게요. 중요해. 자 이렇게 벌목 시키고 여기도 벌목을 시킵시다.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길을 연결해야 돼. 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동까지 하겠죠. 자, 나무 다섯 개가 생겼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감자를 구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돼. 자, 이번 데모에서는 그 밭이 지원이 안돼요 그러니까 보리라던가 그런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긴 해야돼요 어쩔 수 없죠. 난 이쪽에다 하나 지을게요.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 여기다 짓고 만들어질 때까지 좀 대기를 할게요. 근데 문제는 포테이토를 굽는데 나무를 좀 많이 사용해서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빠르게 그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포인트를 얻은 다음에 포레스터를 해금시켜야 돼.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 자한명 나왔죠? 행복합니다 자 빨리 만들어 줘 우리 감자 필요해 감자 그리고 완성되면 이거를 끌게요 어차피 쓸 데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꺼야 돼 왜? 아직 안 자랐거든 이게 안 자랐죠 안 자랐기 때문에 이거 꺼야 돼요 일단 이거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날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완성이 됐죠? 끄겠습니다 끄고 다른걸 합시다 음 포레스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 네, 이렇게 합시다 전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여기 전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파워라는 게 있죠. 자, 건기냐, 우기냐에 따라 그, 뭐였지? 어, 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한 명을 투자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건기 오기를 타고 이거는 건기 오기 타질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건기 오기 타지 않는 거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만들게요. 체바퀴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 고리도 만들게요. 이게 연결선이에요. 자 일단은 음 제가 봤을 때아 이거 만들고 나서 생각을 합시다. 만드는 데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눈치 좀 봐야 돼요. 자 아직 감자 생산되려면 멀었죠? 좀 기다리고 여기는 거의 다 캤죠. 좀 걱정이네요. 벌써 나무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는데 나무 관리하는 건물 빠르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 한명더 태어났고, 좋아요. 차근차근 인구 늘릴게요. 자, 나무 가져오시고. 몇개 남았니? 열다섯, 열네3열 셋. 좋아요. 좀만 기다려보죠. 오늘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되나요 안되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감자를 캐면서 심고 캐면서 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면 빠르게 어, 처리가 안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건 좀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이거 만들고 자, 감자 생겼잖아 자 감자 구웁시다 보시면 변환비가 상당히 좋아요. 감자 하나 가지고 구운 감자 4개 만들기 때문에 이거 꼭 필요합니다. 아, 그 대신 나무가 들어가서 좀 속상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구운 감자 만들어지고 있죠? 됐어요. 자 이거 만들어졌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작업을 진행할게요. 판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넘버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 여기다 질게요 여기다 짚고 사이에다가 연결선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인젝션 그 인터섹션이라던가 이런 게 있죠 자이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여기가 끝자락이니까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이렇게 회전시켜야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하면 끝. 좋아요. 빨리 만듭시다. 그리고 60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포레스터를 바로 만들게요. 해제합시다. 여기 있죠? 60포인트. 자 이거를 해제시키면 우리가 뭘할수 있느냐? 이쪽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한번 나무 심어볼게요. 플랜트 트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무를 좀 크게 심겠습니다. 이렇게 심을게요. 이거 심는데 나무들이 들어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제 투자라고 보시면 되긴 한데 그포레스터 생기기 전까지만 좀 버티면 돼요. 포레스터 생기면 그때부터는 공짜로 그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 할게 없어서 빈둥빈둥 리린데 나중에 나무 생기면 좀 괜찮을거야 자 비버가 이렇게 돕니다 여기 중간 연결고리만 만들어주면 전기가 공급이 돼서 한자를 만들 수 있겠지 됐죠? 스탑 그리고 이제 해야될게 뭐냐면 여기다가 포레스트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자이 아이 바로 만들게요 여기다 만들까? 여기다 만들어도 될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하죠 호잇. 그리고 길을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이거 우선순위 올릴게요 호잇 중요해 판자는 제공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쪽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아 일손이 부족하구나. 자 그러면 일꾼을 한 명만 더주입시다 그래서 이쪽에 사람을 투자해가지고 판자를 만들어볼게요. 자 판자 만들자. 이렇게 해서 7개만 만들면 돼요. 그 다음날엔 만들 수 있겠죠 이거 이거 만들면 이쪽에 있는 나무씩 계속 심을 수 있으니까 해피할거야 자 비어진 공간 이렇게 메꾸겠습니다 계속 여기 끝자락까지 심을까? 그래도 될것 같은데 여기 다 심을게요 이렇게. 이쪽은 좀 모르겠어요. 물통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고려를 합시다. 됐고. 자, 플랭크 하나만 더 제공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 완성되면 이거 끌게요. 오이 끌게요. 끌게. 끄고 이쪽에서 함 지정해서 자 파인 나무를 심도록 합시다. 이제 나무 자라기 시작했죠? 이제 1% 에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팝 농장을 하나만 더만들거예요 잠깐만 지금 14마리죠 아직까지 집을 만들 필요는 없고 그러면 자 농장 하나만 더 줄게요 자 열심히 심기 시작하죠 그래 그래 잘하고 있다 나중에 일손 부족하면 여기다가 포레스터를 하나 더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 나무는 중요하니까요 아니면 이쪽에다 추가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다 지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좀 확인해 봅시다 그뭘더 만들어야 되죠? 이거는 메탈 수집하는 건데 아직 중요하진 않고 아마 플랭크 20개 정도는 좀 모아두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건 좀 고민해봅시다. 나 이쪽에도 사람은 고용했으니까 아마 알아서 잘 하겠죠. 어디보자. 몇 프로니 지금? 자 근데 지금 위기가 왔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기가 온다고 합니다. 건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 물 저장을 좀 시켜놔야 될것같아자 여기다가 만들게요. 자, 우선순위 올리고 꼭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아 나무 심는데 꼭꼭 꼭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이야. 그쵸. 머리 가아프냐 자 일자리 늘려가지고 시나 수학을 고려해가지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아직좀 그러니까 많이 모자르네요. 난 대기하고. 지금 뭐 일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 잠깐 끌게요.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저두 개를 그냥 활성화시킬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자 나무 뱃으니까 이렇게 구멍구멍 이렇게 메꿔줘야죠. 메꿔줍시다. 좋아요. 어 여기도 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줍시다. 뒤도 하고 이쪽도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됐스. 됐어요. 아직 건기 오기 전까지 감자를 좀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두 명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직 15명이 안됐죠. 자 이제 집을 지어줄게요. 이제 분가 준비해야지. 분가합시다분가하고자 이렇게 집을 만들어주고 이쪽 라인에도 집을 좀 만들게요 어 이렇게 줘야 되나? 이렇게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읍시다 호잇 아이고 늙어 죽었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빨리빨리 수확하자 우리 수확이 우선이야 지금 하베스팅 우선이야 하베스팅 왜냐면 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베스팅 우선이야 그래 그래 잘하고 있어 건기 오기 전까지 잘 버텨야 되고 여기도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저장을 시켜야 돼요 자 우선순위 올립시다 임금이니까 지금 이 시간이 좀더 늘려도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합시다 그래 됐어 자 다시 원 상태로 돌릴게요 됐고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물이 마를 거예요 건기가 왔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감안 합시다 준비를 해야 돼 이거 자 눈으로 봐야겠죠. 아직 시작은 안 하는 것 같네.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그 동안 지금 나무도 열심히 모았고 어 이제 시작됐네요. 자 마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땅이 말라요. 뭐 여기 있는 건 어차피 이제 죽어갈 거고 이거 빨리 수확을 해야 되고 야 아까운 거는 이 나무들이 어 죽을 거예요. 아쉽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 그쵸? 땅이 말라가죠. 또 말라가서 이거 빨리 수확을 해야 되고 수학 먼저 하자. 이거 긴급이야 긴급. 자 빨리 일해. 감자 캐야 돼. 감자. 감자. 감자 캐야 돼요. 감자. 하루안에 죽을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쉽시다. 자 이제 집이 늘어났기 때문에 애들이 분갈아 할거예요 분갈아 준비를 이렇게 만들면 별일 없을거고 그리고 연구 포인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작업들도 할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말고요 스캐벤 저것, 트이거이 아직 중요하지 않고 엔진 오 아웃풋이 200이나 되는구나 그런데 딱히 지금 만들 수는 없고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행복도라도 좀 올려주는 게 어떨까요 아, 여기 있죠 이 아이들한테 좀 행복도를 선사해 줄게요 여기다 줄게요 오잇. 이러면 해피해지겠지 그리고 길을 이렇게 따라 뺄게요 여기다가 공업건물 만들고 이쪽에다가 집을 더 만듭시다 됐지 안 됐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노력은 해봐야지. 자 빨리빨리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먹을 거하고 물은 많이 보관을 시켜놨기 때문에 잘 버틸 거예요. 다행이죠. 자, 비버 두 마리가, 그,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 때, 할일 없을 때 일꾼으로 늘리면 돼요. 자, 이런 거 빨리 작업해 주시고, 좋아. 됐으.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그 리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아마 때미에 짓는 건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에이.. 아직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내비둡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물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물통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아직 이게 메탈이라던가 이런 거를 제가 해금시키진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 공간이 있어요. 이거를 좀 마련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주변에다 찍을까요? 하나? 얘는 250포인트라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니야 지금 사람이 남아 도니까 연구소를 더 만들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 하나만 더 질게요 자 발명가의 하우스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이쪽 끝자락에다 짓는 게 좋겠죠 어차피 필요도 없는 것들 여기다 을까 여기다 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길을 연결할게요. 어이. 그러고 나서 옆 포인트 다 해금 되면 그냥 꺼버리면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자둘다 우선순위 올릴게요. 자 이렇게 빨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빌더 헛을 만들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 외까지 건설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이런데 고철 있죠. 고철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무튼 여기다가 사람을 고용해서 빠르게 포인트를 얻을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쭉쭉 얻읍시다. 자 애들 계속 낳고 있죠 36에 18 그러면 좀분갈을좀더 더 시켜야 될것 같아요 분갈 좀만 더 시킬게요 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거 다 말랐구나 아니야 버틸 수 있을 거야 지금 이제 우기가 왔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거야 물이 들어올 때까지 좀 버팁시다 물 언제 오니? 이제 올 때가 됐데 오고 있죠? 행복합니다. 자, 쭉쭉쭉쭉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나무들도 살아날 거예요. 멋지죠? 멋져요. 자, 우리 것도 살아나고, 여기도 살아나고, 이쪽도 살아나고, 여기도 다 살아나고, 새로 심자. 바쁘다, 우리. 좋아요. 행복하죠. 자, 얘들도 이제 분가 준비하면 애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지금 물이 많이 부족한데 어 이제 다시 물을 생산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예요. 자, 이거는 관제 타운인데. 그, 관계 타워라고 하죠? 그, 물을 제공하는 타워인데, 음, 굳이 제가 지금 초록밭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내비두고 일단 펌프 하나만 더 만들게요. 펌프를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아니, 얘 하나로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일단. 나중에 모자르면 더 만들게요. 자 지금 210포인트까지 모였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 이거 먼저 해금을 시킬게요 창고가 지금 다 찼다고 메시지가 계속 뜨기 때문에 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크, 다들 목마르다고 난리가 났죠 이거 두개 만들어야 될것 같아 하나만 더 만들게요 일단 이쪽에다 만들게요. 이쪽에다 만들고 길을 연결하고 호잇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텅, 탱크는 만들지 말게요. 자 포인트 포인트 빨리 포인트 250까지 자 지금 목말라서 이쪽으로 오긴 한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도 얘가 해금 되나요? 돌고 있으니까 되겠지? 됐어요. 해금합시다. 어? 으 안된대요. 데모에서도 안된다건.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감안해 합시다. 감안해야지. 자이 아이가 저장된 위치를 좀 지정을 해줄게요. 나는 한계치는 여기인 것 같죠? 자, 이쪽까지인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지동을 할게요. 일단 여기다 짓게요. 여기다 짚고 길을 연결합시다. 자, 그리고 우선순위 올려줄게요. 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데모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슬프네요. 그러면 이런 금지 마크는 제가 해금을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못 만드는 거죠? 아닌가? 아 맞네 맞아요 지금은 나무 가지고 밖에 컨트롤이 안되네요 좀 아쉽죠 자 이렇게 치자면 저희가 할수 있는 건다한것 같아요 다한것 같아요 다한게 맞아 일단 여기서 할수 있는거는 그.. 아 이것도 안되잖아 다 즐긴거죠 자더할수 있는게 있나요? 없죠 와 이거 나무 200개 필요한거 너무 안가네 이거 아 이건 안돼 빌더스 은 가능할 것 같고 자 다른 데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 지어놓을게요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나무 계단 하나 만들고 아 이미 있어서 안되는구나 그래 자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다가 나무를 좀 심을게요. 관제 관계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이쪽에다 물을 뿌린 다음에 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죠. 테스트 한번 합시다. 이거를 하나만 더 줄게요. 여기다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쵸? 자 이렇게 만들고 길을 연결하고 됐어 이쪽에다 관계타워를만드는거예요 아이고 포인트가 부족하죠? 좀만 기다릴게요. 자 어느새 비버들이 지금 18마리가 됐죠? 또 분갈을 시켜야 겠어 자 분갈을 시킵시다 자, 이쪽에다 길을 만들어 주고 그냥 하우스를 만들고 더 이상 만들 데가 없구나 여기다 만들고 아좀 애매한데 여기다 지을게요 자 여기다 짓고 길을 연결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캠프 파이어 하나 더 지을게요 애들이 너무 심심해하니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야 드디어 나무가 자랐어요 행복하죠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이 빠르게 차요 그래서 200포인트 모이면 이쪽에다가 관개타워 하나 만들고 나 초록 지대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뭘 짓던가 뭘 하던가 그렇게 합시다. 풀풀 풀 난리 났죠? 일단 작은 탱크가 더 필요하니까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됐죠? 오케이 자, 사실, 여기에서 더 해도, 뭐, 나올 게 없어 보이긴 해요. 저 개인 생각, 그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남은 게 뭐, 모먼트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중간에 조합품들이 있어요. 그, 기어는 뭐, 나무로 만들 수 있긴 하지만, 뭐, 기어랑 뭐랑 조합해서 뭐, 기타적인 건물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해금이 안된것 같아요. 해금이 안된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좀그 음 공식적인 원래 액세스나 그냥 그냥 일반적인 공식 발매가 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어 일단 그 가기 전에 자 이렇게 좀 애들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갈게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 공간 자 의자까지 만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그 다음날 만들어 주겠지? 만들어 줄거야 그리고 플랭크 없으니까 이거 오픈시키고그 그쵸? 오픈시켜야 돼 애들이 지금 가득 찼기 때문에 일꾼 더 고용할게요 자 빨리 빨리 합시다 시간이 없어 판자 만들기 시작했죠? 아이고 한쪽 플랜팅 해야겠다 왜 심을 생각을 안하니? 너네들 그 이렇게 해야죠 뭔가 장식이 만들어지면 애들이 좀행복해질것같은데이거는좀 보고 가야겠어 아 근데 들어가는게 왜이렇게 많아 이거 에라이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자원들 그냥 이거는 어, 얼리액세스 나왔을때 한번 봅시다 아무튼 팀버보는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하는겁니다 나중에 관심있으시면 꼭 구매를 하셔서 플레이해보셨으면 해요 저도 이거는 그 릴리즈 된대로 구매해서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라 감사하고요.